자 여섯번째 미션입니다 어, 이번 시간부터는 상당히 오랜 플레이 타임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딱 보십시오 아시겠지만 개판이요 에 개판이죠 여기다가 뭔가 보완해야 될게 한두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자 한번 진행을 해봅시다 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망가진 것만고뭐 이런저런 물품들이 다 없죠 그쵸 여기는 망가져있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랜스퍼 모듈을 만들어야 되는데 일단 좀 정리를 해야 될게있어 이런 것좀 정리합시다. 이런 거좀 없앨게요. 없애고, 이런 것도 없애고, 여기 있는 것도 좀 정리를 합시다. 어차피 못 쓰는 것들이에요. 지금 저희가 자원이 없죠. 지금 건설을 위한 자원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일단 얘들을다 없애가지고 조금 이라도 그, 조그만한 자원이라도 조금이나 얻어야 돼요. 일단 그래서 이거 해체할 때까지 좀 기다려 볼게요 그런데 아직까지 명령을 뭐 따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이렇게 합시다 음 하고 있구나 자 여기서 트랜시버 모듈을 만들라고 되어 있죠 이걸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이쪽 라인에다 만들게요 자 여기다 찍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좀 고친데 시간이 걸릴 거야 일반적인 어, 상태가 아니죠. 보시면 지금 체력이 반이나 반 이상 깎여있기 때문에 이런 거좀 조치를 해줘야 돼요. 이런 거다 치워주고 그래서 이거 만들고 한, 만들고 있니? 아, 아직은 아니죠. 어 왔네요. 좋아요. 자 빠르게 만들어주시고 자 이쪽도 정리 끝났으면 그냥 없앨게요 없애는 게 맞아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 자 그러면 지금 트랜스포 모듈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통신이 가능할 겁니다 지금 셀레나 라슨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음. 자, 베이스 71이라는 곳에 저희가 도착을 했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지금 망가진 지꽤몇 개월이나 걸린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다시 보완을 하자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메트오 필드 영향 그 범위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게 망가졌다고 하죠. 그래요. 여기서는 지금 그린하우스 온실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뭐 어쩔 수 없었죠. 망가졌으니까.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기지를 다시 완성시킨 다음에 실험을 성공시켜야 됩니다. 자, 이거는 제가 했죠. 자, 모듈 해제시키고, 그 다음에 고칠 거, 이거는 고치는 거는 조금 있다 하면 될것 같아요. 자, 한번 해봅시다. 자, 우선은 이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그, 트랜스버 모듈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쪽을 보시면 제가 더킹 베이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더킹 베이를 좀 최대한 멀먼 멀 위치에다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이게 있어야지 수입이 가능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것도 정리를 하고 있어요. 일단 이런 아이들은 리케어 피트가 있어야지만 수리가 가능하니까 좀 기다리고 얘 네, 만들러 왔니? 좋고 자, 완성이 됐으니까 이제 거래를 한번 진행해보죠. 자, 일단 여기를 봅시다. 지금 자원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자원을 수집해야 되고요. 수집한다르기보다는 수입을 해야 되죠. 20만 크레딧이 있으니까 어 금방 수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전에 여기 보시면 클리너를 고용해야 될것 같아요. 폴루션이 좀 심하다고 하니까 클리너 고용하면서 자원들을 좀 얻어볼게요. 한 300씩 어자 이런 식으로 구입을 할게요. 좀 돈이 초반에 많이 들어가겠죠.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자, 물도 없으니까 한 20개. 음식도 한 50개. 난 산소는 필요 없죠. 아니, 산소 지금 50개밖에 없구나. 500개 정도 가져오고. 그다음에 음식도 50개. 이것도 50개. 자, 스페이스 트 이거 지금 우주복 없죠. 일단 5개. 그리고 리페어 키트 지금 많이 필요하니까 10개. 아니 20개 합시다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일단 이 정도로 주문할게요 다 필요하네요 그리고 이거는 아직 필요하다는 얘기가 없으니까 일단 기다려보고 오더를 합시다 아그 전에 클리너를 찾아야겠죠 자 클리너는 한두명 정도 있으면 될것 같아요 스펙이 좋은 애가 얘하고 얘인 것 같죠 자 이렇게 두명을 고용하겠습니다 자 이게 도착하면 우리가 내부적인 모듈을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지금 집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땅바닥에서 잔 아이들이 좀 많은데 어 좀만 버텨보자 자 자원하고 인구들이 도착을 했어요 이렇게 오면 건설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자 한동안 바쁘게 돌아갈 겁니다. 한번 해보죠. 일단 이런거 수리될 때까지 좀 기다리고 어, 최대 체력이 되면 그때 작업을 진행해 볼게요. 그래야만 안 돼요. 자 올라가고 있죠? 이거 작업이 끝나면 이쪽에다가 여러개를 좀 만들어 볼게요. 한번 봅시다. 디바이스가 아직 잠겨있네요. 이거 좀 작업할 때까지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 네가 좀 청소를 하는 게 어떻겠니? 왜 아무것도 안 하지? 놀, 놀지 말고. 지금 업무 시간이 있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쵸? 크... 땅바닥에, 땅바닥에서 자는 게좀 슬퍼 보이긴 한데 뭐 어쩔 수 없죠. 이거 다 수리될 때까지 기다립시다. 너 뭐하니? 클리너가 지금 한 명밖에 없구나 내가 한 명만 신청했나? 그런 거 같죠? 지금 지금 시간이 없어요 일단 이거 먼저 해야 되니까 청소 먼저 시킵시다 지금 폴루션 레벨이 높아요 뭐하니? 그거 말고 네가 청소를 해줘야 돼 뭐하니 가끔씩 이렇게 멍때리 때가 있어 자 일단 정리됐고 그 다음에 다른 데도 좀 정리를 하고 으으 아니야 좀만 힘내 아니야 아니야 그러지마 할수 있어 자 쭉쭉 내려가고 있죠 잘하고 있어 자 내가 격려해줄게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할수 있어 자 됐어요 난 피곤해서 이렇게 누웠는데 어, 일단 스케줄 재설정을 해줘야겠죠 자 이렇게 이렇게 합시다 됐어요 자그 다음에 이제 연락이 올 때까지 좀 기다릴게요 온실을 만들 준비를 하라네요 그리고, 어, 그, 트레이닝 센터라고 예전에 나왔던 거를 만들어가지고, 그 직원들의, 직원들이 아니죠. 그 승무원들의 스킬을 좀 올릴 필요가 있다고 하네요. 자, 한번 보죠. 그래서, 지금 궁금한 게 이거예요. 우리 디바이스가 풀렸는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자 이거 말고 어 디바이스 풀렸네요. 자 그러면 바로 진행을 해봅시다. 일단 이거는 분위기 전환 겸 하나씩 이렇게 심어주고 그 다음에 모듈을 저렇게 연결해 줄게요. 전기 그 다음에 이 아이는 두개 정도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그 이유는 지금 방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될것 같고 그 이쪽에 지금 거주 공간을 좀 빠르게 만들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애들이 지금 주랑 말랑하죠. 그래서 자 이렇게 이렇게 지정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디스펜서도 설치해 줍시다. 물하고 그 다음에 식량이죠. 일단 이렇게 해놓고. 장식도 집어넣는 거 잊지 마시고 애들이 좀 행복해져야 되니까 자 일단 이렇게 할게요 됐어요 자그 다음에 이제 연결 시켜야 돼요 자 커넥션 라인을 이렇게 오픈 시킨 다음에 일단 얘는 자 얘는 여기 열기 하고 이쪽 열기를 담당할게요 아니면 이거 없애고 얘가 저기까지 보낼게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어 온도도 아니 공기도 이렇게 연결시키고 그럼 이 아이가 이쪽 라인을 좀 맡아야 될것 같아요 자그 다음에 또 필요한 공간이 있나요?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죠? 그쵸? 좋아요 일단 이 정도까지만 할게요 자 이러면 애들이 땅바닥에서 자는 거는 좀 자제를 할것 같아요 그쵸? 바빠? 행복하지? 자그 다음에 이제 해야될 게 있어요 그 애들 체력을 좀 신경 써야 되는데 그쵸 짐을 하나만 만들게요 이 아이를 어디다 만들지 좀 고민해봤는데 일단 어, 이쪽 라인에다 만들게요 좀자 여기다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또뭘 해야 되지? 아 그래요 랩을 만들어야 되죠 자, 랩을 찾읍시다. 이거 아니고, 여기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연결할게요. 됐죠? 아니, 잠깐만, 공기가 없다고? 이유를 좀알 수가 없네. 이미 공기 가득 차 있는 거 아니야? 그쵸? 자 그리고 지금 만약에 대비해서 그 솔라 패널 좀 여러개 만들고 싶어요. 그 전기 생산량이 그닥 많진 않죠. 물론 저녁이긴 한데 일단 그런것 같아요. 자 보자 연결이 됐니? 이쪽도 전기 연결 됐을 것 같아요. 한번 체크해보자. 안돼 있나? 아 여기는 전기가 연결될 필요가 없었구나. 일단 그렇다 쳐요. 그런 다음에 이제 해야 될게 있죠. 온도 조절을 해야 됩니다. 자, 얘가 이쪽에 연결하고 옥시젠도 마찬가지로 이쪽에다 연결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하나 더 지어야 될것 같아요. 자 ELD를 하나 더 설치할게요. 오이 됐어요. 자 여기 공개하고 그런게 좀 정리가 되면 그때 좀 디바이스를 설치할게요 자 이거 이제 보기 불편하니까 위치를 좀 바꿔 볼까요 자 이거 없애고 얘가 이거 연결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거 없애고 얘가 여기를 담당하고 이러면 되겠죠 그럼 얘는 먼데있는이 라인하고 연결시키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면 좀 눈에 잘 보이죠 산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연결합시다. 자 이렇게 놓고음 어디보자 러닝머신을 좀 만들게요. 두개 정도 만들고 그 다음에 장식을 좀 집어넣을게요. 이렇게 하고 이쪽은 어 지금 돈을 좀 최대한 아껴야 되니까 하나로 좀 커버가 가능할 것 같아요. 일단 혹시 모르니까 두개 설치할까요? 아니,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일단 하나씩만 합시다. 이렇게 해놓고 사이언티스트를 조금 있다가 초대를 할게요. 자, 사이언티스트 어디 갔니? 일단 자원 체크를 합시다. 여기 보시면 사이언티스트 한명 있죠? 이 아이가 그나마 난거 아니에요. 자, 얘를 고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리소스 쪽 한번 체크해 를 봅시다 지금 어, 내부 모듈을 많이 만들어야 되니까 좀더용량이 필요할 것 같죠 그런 다음에 이제 음식이나 이런 거 체크해 봤는데 딱히 문제는 없어요 그쵸? 자 이정도면 된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주문하겠습니다 자이 아이가 왜 계속 산소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좀 확인이 필요한데 이해가 안 되죠? 나중에 수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쵸? 자 그나저나 우리 지금 인구 체크를 한번 해봅시다. 누구누구 누구 있죠? 테크니션, 오퍼레이터 자, 오퍼레이터 한명 고용을 해야 될것 같아요. 자 오퍼레이터 오퍼레이터도 아 지금 오고 있구나 그럼 나중에 신청을 할게요. 그래 왔구나. 자 왔고요. 그 다음에 바로 연구는 못할 거예요. 연구를 해야 되니까 일단 그렇다 치고 자 다시 그 오퍼레이터를 좀 찾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퍼레이터 한명 고용합시다. 아 좋은 애들이 없구만 이거 저. 이렇게 하고 또 필요한 자원인지 한번 체크해보고요. 푸드 아직 널널하죠? 그래 이것도 널널하고 워터도 널널하고 산소 약간 좀모자는데뭐이 정도면 커버 가능한 것 같아요. 일단 오더 할게요. 자, 건설 인부 다 어디갔니? 클리너 말고 사이언티스트 그리고 너네 뭐니? 테크니션 테크니션 테크니션들을 그 시간을 좀 나눌까요? 자, 스타 자, 여기 없앨게요 둘, 셋, 넷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자 이렇게 바꾸게요. 로테이션을 돌립시다. 그리고 여기도 네칸에 빼고 뒤로 보낼게요. 됐죠? 이거는 뭐 하는 걸까? 궁금하긴 한데 일단 나중에 한번 찾아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로테이션을 돌려가지고 그냥 그 일이 계속 끊기지 않게끔 조치를 해볼게요. 이게 맞는 것 같아. 그쵸? 됐어요. 어... 짐 트레이닝? 어... 그거 하고 싶다고? 그래 잠깐만. 어, 짐을 만들었으면 그래요. 바로 이런 거좀 지정해줘야죠. 저 2시간 정도 투입을 시키게끔 해줍시다. 자 이렇게 하고 아, 얘는 일 끝나고 해야겠다. 자, 이렇게,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한 명씩 그 운동 끝나고 이렇게 운동, 그 작업을 하게끔 지시 내립시다. 자, 너네도 운동 2 시간에, 그 다음에 공부 한 시간. 음, 그리고 너도 운동 2 시간에 공부 한 시간. 자, 이렇게 합시다. 로테이션을 좀 돌릴 거예요. 자, 전기가 모자르죠. 전기가 모자르고 있고 썬라이즈임에도 불구하고 좀 많이 밀리는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자, 하나 이것도 만듭시다. 솔라 패널 하나 더 만들게요. 솔라 패널은 이렇게 쭉 만들게요. 됐어요. 자, 실패한다고 그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래, 좀만 기다려봐. 자, 그래서 이제 연구 포인트가 모인 대로 좀 작업을 할 건데 음... 아무래도 얘네들은 두 명이 필요한 것 같기도 한데 아, 굳이 그럴 필요가 없겠다. 혼자서 잘하네. 아이고, 괜찮아. 내가 기다려줄게. 자, 기다려줄게요. 그리고 라운지를 좀 만듭시다. 라운지, 라운지를 만들게요. 라운지를 만들어서 애들이 좀쉴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거죠. 일단 여기다 찍을게요. 자, 여기다 찍고 완성될 때까지 기다립시다. 아니 왜왜페일드야 자꾸자꾸 그 스트레스 받지 말고 나중에 내가 기분 좋게 만들어줄게 아유축 늘어졌어 어떡해 괜찮아 내가 어떻게든 커버해줄게 자 봅시다 이제 뭘 해야 되느냐 여기에 소파를 좀 세워두고요 자 이하 있죠? 애들 많이 쉴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배치해 놓고, 그 다음에, 자, 스레스 받지 말라, 말라고, 이렇게, 어, 설치해 줄게요. 그 다음에 지금, 온도 체크해 줘야 돼요. 자, 이 아이죠? 이 아이가 놀고 있으니까, 이거를, 여기다 연결시켜 주고, 온기도 이쪽에다 연결시킬게요. 이러면 된다. 됐어요. 18이 생겼죠. 자, 리서치 포인트 18이 생겼기 때문에 트레이딩 센터를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하고, 나중에 시간되면 이것도 연구할게요. 자, 운동하면서 그 기분 회복하고, 자, 쭉쭉 회복되고 있죠. 좋아요. 그 다음에 여기 와서 좀 쉬면 해피해지지 않을까? 그쵸?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죠? 다행입니다. 아 이러면 됐어요. 그리고 다시 인구 체크해가지고 컨디션 조절을 할게요. 이게 아직 안돼 있죠? 자 얘는 음 이렇게 운동시키고 이 공부 한번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전체 스케줄 나오면 딱 좋을텐데 그쵸? 전체 스케줄 스케줄 나오면 아 나오는구나 그래 겹치지 않게 이렇게 하면 음될것 같아요 좋았어 전기가 없다고? 스이 연결해야겠죠 자 일단 음 제가 봤을 때 여기는 역할을 다 했기 때문에 이쪽에다가 그 아이를 하나 더지 거예요 음, 어디 갔더라 메인터넌스 쪽에, 그래요. 스몰 라이프 서포트 있죠. 이 아이를 하나 더 지을 겁니다. 자, 이렇게 지어 놓고, 여기에 해당되는, 그, 솔라 패널 있죠. 솔라 패널을 여기다 연결시킬 거예요. 자, 주야. 이렇게 계속 이렇게 지을 수 있으니까 정말 좋죠. 그래, 이렇게 로테이션을 돌려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트레이딩 센터 해금됐고자 연구 한번 더 해볼까요? 뒤에 있는거 어드밴스까지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자 이렇게 해놓고 모듈을 만듭시다 자 일단 배터리 그 다음에 e l 을 만들게요 ELD를 만들어주고 이거 완성되면 바로 연결할게요 자 빨리 만들어주렴 우리 할 일이 많단다 배터리 만들어졌죠? 그러면 어 자동으로 연결됐죠?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될것 같고 아 하다 말고 어디가. 야, 로테이션 한번 돌려보자. 이제 오고 있죠? 오케이 좋아요. 트레이닝 터미널을 계속 만들어달라는 얘기가 있어. 이거 좀 기다리면 될거예요자 됐고. 그 다음에 커넥션 라인 연결돼 있고 열기 관리를 합시다. 여기하고 이쪽은 아직 연결할 필요 없죠. 그쵸? 그 다음에 산소를 좀 연결합시다. 됐어요. 된것 같아. 자, 그래서 트레이닝 센터는 또 어떻게 만든지 한번 보게요. 여기 보시면 트레이닝 센터가 따로 있던 것 같아요. 그쵸? 자, 이거를 바로 옆에다 찍겠습니다. 장착은 합시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오퍼레이터를 한명더 고용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자, 오퍼레이터 테크니션을 한명더 고용합시다. 어셈블리하고 리페이어 하는데 좀 사람들이 많이 필요할 거예요. 똑똑한 애가 없네. 얘밖에 없죠. 얘를 고용할 거고 그리고 오프도 해야 될게 자원 체크를 합시다. 자 워터는 열리고 올게. 산소는 200개 더 구입을 할게요. 자 하고 푸드는 17개 구입하고 이거 필요없고 리프키트 네 상관없고 아직 저거는 필요없고 그래요 지금 필요한 거는 산소 정도 밖에 없네요 그쵸? 푸드하고 이정도 주문하겠습니다 호잇 자 완성이 됐기 때문에 바로 열기하고 산소를 제공하도록 할게요. 이쪽 있죠? 자, 이 아이를 이렇게 연결합시다. 끝! 끝났죠? 좋아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 트레이닝 센터를 하나씩 만들 거예요. 한두개 정도 만듭시다. 굳이 많이 만들 필요는 없는 것 같아. 자, 그래서 10분 도착했고 우리 하던 일 계속해야죠. 자,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 지금 우리 다른 거 연구 중이지 않나요? 아 연구 됐구나. 자그 다음에 해야 될게 그린하우스죠. 자 이거 음 리선치 포인트가 아직 부족해요. 좀만 더 공부시키면 될것 같고 그쵸? 스킬을 올리면 생산속도가 빨라질 거예요. 그, 그거 믿고 자 이쪽에다 두 개를 설치하고 됐죠? 음 좋아요. 자 이쪽은 여전히 좀 전기가 모자르네요 슬프긴 한데 뭐 어쩔 수 없죠. 자 완성이 됐고 얘는 자동으로 전기가 연결될거예요 한번 보죠. 자 연결됐죠? 책이 없다고 하네요. 책은 또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이거 코스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한번 볼게요. 아그 전에 잠깐만 하나만 합시다 자, 오브 뷰 보고 새로운 아이가 있을 거요그래요 이런 아이도 있죠 이거 자 이렇게 겹치지 않게 세팅을 할게요 이거 겹치는 구만 음 겹치면 안돼자 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일어나서 이렇게 해도 되겠지? 아, 난 그럴 거라 생각돼. 그래요. 일단 이렇게 세팅을 할게요. 자 코스를 구입합시다. 이 아래 보면 코스가 있어요. 이게 지금 비싸긴 한데 한 10개 정도 구입을 할게요. 그리고 난 후에 또 부족한 거 있는지 확인을 해봅시다. 음 아직 부족한 거 없어요. 자 오더를 합시다. 됐죠?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자 얘네들 시간 겹치는 것좀 확인하고 어이 정도면 된것 같아. 자 됐어요. 그리고 제가 포인트 15개가 생겼으니까 자 이것도 바로 진행을 할게요. 매니팩처링그 다음에 스페이스 팜즈, 그 다음에 그린하우스까지 쭉 나갑시다. 됐어요. 더킹베이에서 3일이 올 겁니다. 사람이 아니죠? 트레이닝 코스죠. 그래요. 이제 배울 수 있는 수단이 생겼으니까 행복해질 거예요. 그리고 전기가 왜 부족하니? 잠깐만요. 이거 좀 세팅을 할게요. 이거를 끊고 이쪽을 지원해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 끊을게요. 됐어. 이렇게 하면 좀 맞아떨어지지 않을까? 얘가 고생 많이 했는데 응 됐어요 그래요 지금 이 레벨이 점점 되기 시작했죠 그러면 다행이고 어 잠깐만 어디에 어디 왜 이게 더 필요해? 더 필요하면 내가 하나 더 지어줄 수 있어. 하나 더 지어줍시다. 이렇게 하고. 전기는 이쪽에서 끌어갑시다. 이쪽이 여유로우니까. 됐어. 아니 그쪽 말고. 자 이쪽이랑 연결하자. 호잇 됐죠. 고. 그리고 잠깐만. 이것도 좀 정리를 할게요. 자이 주변을 이렇게 연결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어느 정도 좀 비율이 맞아 떨어지죠? 얘는 좀세에 있어서 많이 힘들어하긴 한데 괜찮아질 거예요. 나중에 솔라팜 하나 더 만들면 되니까. 그런데 지금 데이타임에도 불구하고 전기가 모자라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솔라팜을 만들어야겠죠. 자, 만들어 줄게요. 여기다 만들겠습니다. 됐어요. 자, 그리고 연구 포인트 계속 생기고 있으니까 빠르게 쫓아가 줄게요. 지금은 20개 정도 필요하고 기다릴게요. 얘가 레벨이 올라가면 어, 좀, 낮을 질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얘네들은 많이 못 올리는 이유가, 얘 버그가 있어. 그러다가 계속 그 작업만 하다가, 다른 휴식 게이지를 못 채워가지고 죽 케이스가 있어 아, 이 멍청하네, 얘. 큰일 났네, 이거. 멍청하죠, 이거. 아, 멍청하구나. 너 어떻게 하면 좋겠니, 저거. 자, 이제 스페이스 펌으로 넘어갈게요. 오이 됐고. 자, 휴식 좀 하시고, 좀, 기분 좋아질 거야. 자, 모랄도 회복하시고, 그래. 그 다음에는, 오, 공부도 하는구나. 오, 레벨 2. 어, 좋아요, 좋아. 그래, 그래. 그러고 나서 밥도 먹고. 이제 딱, 레크레이션만 즐기면 딱일 것 같아. 자, 물도 막고. 레크레이션. 여기서 쉬면 되잖아. 아니, 이렇게. 그래. 내크레이션을안 즐기는구나 중기, 안뭐 어쩔 수 없지 그래서 이제 똥 싸고 이 아이를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될것 같아 자 얘기하면서 해피해지고 올라가고 있죠?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 그래 그래 자, 리스트 초기화 됐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면 데코레이션을 좀만 더 늘려야 될 수도 있는데 데코레이션 쪽을 좀더 투자해가지고 얘네들 좀이지를 빠르게 올리는 방법이 어떨까 싶기도 해요. 이거 좀 고민스러운데 자 그리고 전기 연결해야죠 이쪽이 항상 모자르기 때문에 얘는 여기하고도 연결할게요 쭉쭉 올라갈 겁니다 그쵸? 됐어 이러면 됐어 여긴 아직 잘 유지되고 있어 이러면 됐어 자 포인트 열심히 쌓이고 있고 얘가 실패하더라도 좀 힘내봅시다 아니 그.. 야, 화내지 말고 그래. 자30 됐죠? 그러면 농장을 지어볼게요. 스페이스밤 아니면 좀 행복도 좀 올리게끔 해줄까? 이런거 있죠? 이런거? 이거 먼저 합시다. 애들이 너무 부, 그, 불행해 보여. 그래서 이런거 좀 해줄게요. 저거 해주면 애들이 행복해야 하지 않을까? 일단, 얘들 좀 멘탈 관리 좀한 다음에, 그 온실을 지을게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공기가 얼마 안 남았어요. 자, 그래서 요청을 좀 합시다. 일단, 워터를 찾아가지고, 아니, 공기를 찾아가지고, 한 300개 정도 신청하고, 먹는 거한 20개. 어, 이 정도면 된것 같아요. 그쵸? 된것 같아요. 오더. 됐어요. 아이거 벌써 30개가 넘었구나. 이거 완성될 때까지 기다리고, 이거까지 하면 완벽하겠네. 아, 이거 보시면. 자, 모라를 좀더 효율적이게 회복을 시켜준다고 하네요. 그러면 좋죠. 더킹베이에서 자운드 왔고요. 네, 곧 채워질 거고요. 됐고 벌써 8만이나 썼는데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잘 버틸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거 연구합시다. 자 제가 아까 전에 개가 너무 많이 망가뜨려가지고 좀 피곤하긴 한데 뭐 어쩔 수 없죠. 자 멘탈 회복하시고 그래 멘탈 회복해야 돼.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래 좋구만 크... 야너 너무 축처졌어 뭐라 계속 떨어지네 좀 잡아 아니 여기 라운지가 있는데 왜 이쪽 가서 쉬질 않는 걸까 그쵸 저 애들하고 좀 어울려서 놀아야지 일단 자고 자 연구 완료됐어요. 그럼 장식품을 사용 가능하다는 얘기가 있죠. 자 그런 다음에 인포 패널 리서치 포인트가 부족하니까 대기하고 지금은 이제 이걸 연구할 때가 왔어요. 어디보자 그래 거기서 행복을 좀 채우고 아 데코레이션을 내가 좀 이쁜 거를 해줄게 여기다 합시다. 우. 어? 그래? 왜 안돼? 아 그러면 이걸로 해야 되는구나. 자 쭉쭉 올라가고 있니? 크 보기 좋아요. 다행이죠. 그리 이쪽 라인에도 데코레이션 포인트를 좀 어, 늘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야 모잘라요. 두개 지어야 되나? 됐어. 여기 오면 애들이 행복해질 겁니다. 좋고 어 이제 실패 안하고 잘하는구만. 그래 그래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아니야 아니야. 실패해도 괜찮아. 창근차근하면 돼요. 자, 여기 거의 다 회복되고 있죠. 이쪽도 잘 유지가 되고 있고요. 다행이죠. 야, 그거 망가뜨리지 말고 좀. 이 자식이 왜 자꾸자꾸 망가뜨리는 거야? 나 연구 시작할게요. 나는 이 아이를 연구해야 됩니다. 오잇. 그린하우스. 얼마 안 걸립니다. 그거 한 다음에 이 아래쪽에 있는 아스트로밍을 좀 할게요. 아스트로마이닝이죠. 그래요. 오, 퍽이 해금됐는데 뭔지 모르겠어. 그래도 뭐 괜찮겠지. 아, 그러고 보니까 레크레이션에 관련된 제가 기구를 해금시켰을 텐데 한번 볼게요. 에어퍼니처쪽 찾아보면. 나올 것 같아요 <웃음> 이거 없앱시다 업그레이드 안되니? 그러면 나 이거 정리합시다 마운트하고 차근차근 바꿔줄게요 어, 이거 해제시켜주세요 그래요. 지금, 그린아나 하우스까지 연구가 완료됐고, 이제 다른 것 연구하면 됩니다. 자, 아스토 마이닝. 그 시작을 할게요. 됐어 자, 이거 없앴으니까, 바로, 여기다가,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수단을 만들어줘야 돼요. 이 아이죠. 여기다 지을게요. 오케이. 셀레나 전화 받고요. Well, now it's time to hire 그러게 그러니까 필요하고 물이 필요할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뭔가 대안을 주겠지 자 그리고 이런 것도 자 바꿀게요 내가 행복해지게 바꿀게요 오 저런게 있었구나 한번 테스트해보자. 자얘들을 스탯을 눌러보면 음 이런게 있구나. 레벨 올리는게 이게 방법이 있구나. 그쵸. 이거는 하나밖에 없고 오퍼레이터는 좀 해야될게 많을 것 같은데 하나밖에 없구나. 그 테크니션만 좀 많네. 그래요. 좀 지켜볼게요. 자이베드 이거 디스마운팅 해줘야 되는데 그래 그 다음에 내가 좋은 거 하나 지어줄게 자이 아이죠 오잇. 됐고 자 이거는 어디다 짓는 걸까요 아마 이쪽 라인에다 치던가 그렇게 할것 같은데 이건 좀 나중에 한번 봐야 되겠어요. 자 마이닝 연구도 끝났죠? 한번 봅시다. 이제 연구할 수 있는 게 이런 거다 연구하긴 해야 돼요. 지금 보시면 케미컬 리액터도 지금 연구가 가능하죠. 나중에 쓸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이렇게 파악을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해놓고 보타니스트를 고용해야 된대요. 보타니스트 한명 정도면 되겠죠. 한번 찾아 봅시다. 자 이제 슬슬 흙도 구입을 해야 될것 같고 그리고 보타니스트도 찾아 볼게요. 자 부드도 11개 어, 이것도 한 20개 이거는 좀더 필요할 수 있으니까 한 200개 200, 0 0 1 정도 더 구입을 하고 여기도 100개 정도 더 구입을 합시다 그 다음에 피플 쪽으로 넘어가서 포탄이 이것 쪽을 확인해 볼게요 얘가 제일 낫네 자 얘를 이렇게 데려올게요 됐어 자 이렇게 해 놓으면 애들이 좀 행복해지지 않을까요 이거 디스마운트 u n 넣고 여기도 디스마운트 u 이제 스펙 좋은 걸로 하나둘씩 바꿔줄게요. 자, 이렇게 지어주고. 됐죠? 그리고 이쪽도 침대 좋은 거 만들어주고. 잠깐만, 그 전에 이거 한 테스트 해봅시다. 이쪽은 아닌 것 같아요. 그쵸? 그 라운지 쪽이란 얘긴데. 그쵸? 라운지 쪽에 하나를 제거시켜볼까? 근데 전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좀애매모하네요자 그리고 나서 이거 한번 볼게요 오! 행복 해이지쭉 짰죠? 보기 좋아요 이런거 자 그리고 인구 체크 다시 하고 오버러, 그 오버뷰 쪽으로 이동한 다음에 얘도 시간이 안겹치게끔좀 움직임을 지정해 줄게요 자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이쪽에 운동, 이쪽에 운동, 이거 배우는 거. 이렇게 할게요. 됐어. 에헤, 실수 정말 많이 하는구나. 스탑. 자, 연구 좀만 더 합시다. 이거 해도 되죠? 그래요. 바로 진행할게요. 자, 할수 있는 건 빠르게 연구를 합시다. 이런 것도 할수 있네요. 그쵸? 이제 언젠가 보타니스트가 레벨 2가 될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기다리면 될것 같아요 에이 하다 말고 어디가요 해야지 자 그리고 이쪽 라인도 이제 정리를 해줄게요 디스마운트 하나씩 하나씩 갈아 껴줄게요 자 이렇게 가려주고 보세요. 이렇게 이제 많이 올랐죠? 행복합니다. 좋네요. 자 케미컬 리액터까지 다 해금됐고 이제 보타니만 레벨 2로 올라가면 되는데 기다리면 될 거예요. 자그 다음에 여기까지 다 연구가 됐기 때문에 이쪽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면 잠깐만. 자, 인포 패널. 자, 이거는 지금 오, 좋네요. 이게 있어야지만 실수가 좀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쵸, 필요한 것 같아요. 자, 일단 저렇게 해놓고 대기를 합시다. 자, 그리고 침대 나머지 하나 이거 있죠? 이것도 없앨게요. 애들 행복도를 좀 많이 올려야 되니까. 자, 고급 침대. 중요합니다. 왜, 왜안 되는 거야? 됐어. 자 데코레이션이 추가됐는데 어디서 확인해볼까요? 이거는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중라인인가? 어디다 설정을 해야 되지? 오! 자 사이언스는 이쪽에다가 지으면 되겠네요. 그쵸? 이렇게 하고 이거는 뭐야? 컨퍼세이션 그러면 라운지 쪽으로 보낼게요. 하고? 아이고 포인트가 보자했구나 이거는? 매드베이? 이거 필요 없고 테크니션은 아무래도 이런 데다가 설치하는 게 좋겠죠 에잇? 잠깐만 왜음그 이걸 없애야겠네요 꽃을 없애고 네 에러 확률을 좀 줄입시다 자그 다음에 필요한 연구들 이제 공격 관련된 거 아니 방어 관련된 거 이런 것도 이렇게 배워놓을게요 어차피 보타니 레벨 이될 때까지 아무것도 못하니까 좀 기다립시다 오케이 좋아요 이렇게 하면 이쪽에서 에러가 안 나겠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오잇 됐어 행복하죠? 야너 이거 달아줬는데 왜 실수가 이렇게 많니? 응? 이거 하나 더 달아줄까? 그래요 이러면 괜찮아지겠지 참 다행입니다 보타니만 좀 레벨업을 잘하면 될것 같은데 자보탄이 어디갔니? 보탄이제폭이 해금됐다고 하는데 이건 좀 궁금하지 않나요? 오 이런게 있었구나 페일러가 제일 좋겠죠? 자 이렇게 지형하고 실수 줄이는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자, 프로 지정합시다. 됐어그 다음에 자, 이것도 하고 남은 자리 음, 어디 보자 스태미나 플러스 50그 괜찮은 게꽤 많은데 단물쫓게 자면 네가좀 열심히 일할 수 있지 않을까? 그쵸? 오이 됐어. 자 그리고 클리너는 한 명만 더 고용합시다. 이건 아직 해금 안됐고 자 여긴 다 해금 안됐죠? 아, 이러면 된것 같아요. 얘는 일단 풀어 먼저 이렇게 설정을 합시다. 너무 실수 찾아 일단 이렇게 합시다 그런 다음에 클리너 한명더 데려올게요 한 명이서 커버가 안될것 같아 그래서 지금 어차피 산소가 모자르니까 산소를 챙길 겸아 근데 돈이 좀 모자르기 시작했어요 좀 걱정이긴 한데 아 별일 없을 거예요 클리너 흐흠 <웃음> 얘가 제일 나은거 같네 자 얘를 고용하겠습니다 오이 됐어 아니 보탄이 이거 왜 레벨업을 안한거야 이거 어? 너희 자식 아무래도 시간 조절을 해야겠는데요? 자 이렇게 합시다 이거 끝나면 저 공부하러 갈겁니다 그리고 또 연구가 해금됐으니까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할게요. 됐어. 공부하자. 니가 이레벨이돼야 돼요. 오케이. 됐죠. c l o 이것도 진행 중이고 있고. 음, 좋아요. You did a great job. Deploy the greenhouses and c o n n e 자 얘도 보수한테 쪼임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성과를 내야 된다고 하네요. 그쵸? 그렇죠? 뭐 지금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냥 진행을 할게요. 뭐 시킨 대로 해야지. 그래서 일단은 어디 보자. 전기 좀 체크를 할게요. 가득 차 있죠? 자 이쪽도 가득 차 있어요. 일단 이쪽 라인에다가 온실 하나 만들 거예요. 온실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일단 종라인에다 칠게요. 됐어요. 그리고 이 옆에다가 매뉴팩처링을 하나 더짓던가 합시다. 아니 매뉴팩처링 하기보다는 그뭐 라이프 서포트가 있죠. 그거를 짓는게 맞는것 같아요. 자이아이입니다이아이 살짝만 띄워서 칠게요. 아 이정도만 뛸게요 됐어 자 그리고 사람 왔으니까 또 컨트롤 해야겠죠 클리너 시간을 안겹치게 하겠습니다 자네칸 없애고 자 이렇게 하고 여기는 있거좀 옮길게요 4칸 자 이렇게 놓고 시간 한번 체크합시다 오버뷰로 간 다음에 그 운동 시간이나 이런거 겹치면 안되니까 음, 얘는 이때 운동하는게 낫겠다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게요 됐죠? 어 잠깐만 제가 퍽을 지정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아이죠? 보탄이. 그래. 자, 실패 확률을 좀 줄여주세요. 자, 이렇게. 괜 누르겠습니다. 됐어요. 점점 커지고 있죠? 해야 될게 상당히 많아요. 자, 이것도 완성이 됐고. 또 연구할 수 있는 것더 찾아봐야 돼요. 자 보세요. 지금 온실하우스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좀 유지시켜야 될게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신경 써야 될걸좀 주변에다 지어줘야 됩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놓고 연구, 연구 연구할 거더 찾아볼게요. 다 됐니? 이거 안되있죠 이런 것도 시작합시다. 고급기술 그 외에는 다 연구한 것 같죠? 그쵸? 이번 편에살수 있는 건다한것 같아요. 됐어.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시킨대로 합시다. 일단 8개를 만들라고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킨대로 이렇게 만듭시다. 근데 다 쓰지는 않을 거예요. 그건 좀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합시다. 됐고 자그 다음에 또 상품을 주문할 준비를 할게요. 지금 이 포인트가 많이 없죠? 한 100개 정도? 한 200개 정도 더 주문할까요? 음, 이렇게 하고 산소 푸드 한 20개? 음. 리페어 키트는 한 12개? 네, 일단 이 정도면 된것 같아요. 자 주문합시다. 나고 대기 아 그리고 이거 연결하는 거 있죠 좀만 기다릴게요 자 이게 만들어지고 있죠 일단 이쪽에서 그 ELD를 하나 구성을 해야 됩니다 더 이상 자리 공간이 안 나오기 때문에 어 이런 식으로 구성해야 을 되고요 이거 프라이티 올릴게요 우잇. 자 이거 먼저 해야 돼 이걸 해야지만 이쪽에 바로 연결될 거야 됐죠? 자 여기하고 여기 이렇게 연결하고 그 다음에 산소까지 연결하면 완벽하다 아 됐어요 그리고 전기가 모자인지좀 체크를 해 봐야 되는데 이거는 상 봐가지고 또그 솔라 패널을 만들던가 말던가 그렇게 할게요 그래요. 자, 만들어졌죠? 컨테이너 8개만 만들면 된다. 자, 좀 딸리는 것 같죠? 지금 데이타임에도 불구하고 딸리는 것 같아. 이거 좀 봐야 돼요. 32는 넘을 텐데. 음, 이러 됐어. 이거 내비둡시다. 자 포인트가 많이 쌓였기 때문에 이제 얘는 어, 어떻게 할까? 그냥 내버려 둡시다. 나중에 2월이 되지 않을까요? 어? 뭐야? 아 여기다가 그걸 집어넣었어? 그래 여기다가 지금 흙을 집어넣었죠? 그러면 만약에 대비해서 흙을 좀더 주문을 할게요. 흙이 좀 비싸긴 한데 자 10개 정도 주문하고 지금 우주복이 많이 안 남았으니까 이렇게 다섯 개 그리고 리퀴어 피트도 한 다섯 개더 주문하고 뿌드 이런 거 문제 없고 공기만 좀잘 커버하면 되고 아 그러면 된거 같죠? 어, 된거 같아. 자 주문할게요. 자 이제 수확을 하면 되는데 좀 문제가 있어요. 좀 물이 필요합니다. 물이 만들어지려면 이거를 좀 만들어야 돼요 자 어디갔더라 이게 퍼니처 쪽에 가보시면 펌탱크 하고 그 다음에 워터펌프가 생겼죠 그쵸 그래서 이거를 이런식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자 빨리 만들어 주시고 야 내가 이거 실패하지 않도록 여기다가 뭐 붙여줬잖아 그럼에도 그런단 말이야 아 일단 그렇다 치고 자 전기가 모자르긴 한데 그 전력 제공을 받을 거예요 좀만 기다리면 됩니다 제공 받았죠? 그럼 됐어요 그리고 얘는 자 물을 하나만 연결할게요. 그리고 일단 탱크랑 연결 좀 할게요. 반대로 해야 되는구나 이거. 아 잠깐만. 그래요 좀 기다려야겠구나. 기다릴게요. 자 물이 이쪽에 다 차야 할 거예요. 일단 두 개만 커버합시다. 두 개만 커버하고 이쪽만 좀 키우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베스터블을 이렇게 선택을 할게요. 그리고 한쪽은 공기를 만들어보는 게 어떨까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보죠됐쓰자 퍽이 점점 생겨나고 있는데 좀 신경 좀 써볼게요. 보탄이죠? 보탄이 어디 갔니? 자이 아이 아 이런거 말고 폴루션? 이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스태미나? 적게 먹는 것도 나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것도 다 괜찮긴 한데 일단 지금 먹는 게좀 급하긴 하니까 이걸 좀 줄여볼게요. 자 일단 이렇게 합시다. 보타니가 여기 와가지고 열심히 만들 거예요. 물이 왜 제공이 안 될까? 이해가 안되죠 그래 이렇게 연결돼 있고 너는 이렇게 하면 되고 그쵸 됐어 이 제대로 연결이 됐죠 자 기다리면 됩니다 이제 한쪽은 공기 한쪽은 야채 자,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나머지는, 그, 어차피 전기 안 쓰니까, 그냥 내비둘게요. 자, 좀만 더 힘내봅시다. 보탄이 어디 갔니, 이거? 응? 이제 보탄이 그만 훈련시켜도 될것 같죠? 자. 봐. 아이고, 그래 잘났다. 아, 그러고 보니까 이거 베스트 오브 플 이거 선택을 안 했구나. 자, 바로 시작할게요. 자 산소 154개 생산한다 그러고 야채는 55개 한 두번 기다리면 되겠죠 기다리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뭐가 문제였을까 아 놀고 있다고?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놀고 있어도 돼더 이상 연구할 수 있는 게 없고 음어 이거 남았네요 이거 해야지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어떤 식으로 뭘 한지 좀 볼게요. 아마 이게 연구 포인트 좀더 빠르게 얻는 것 같은데. 그쵸? e 이드식시가나 여기다가 그거를 좀 많이 다아줬을 텐데. 실패, 실패 확률 줄여주, 그 줄여주는 거. 아 테크니션 용이었구나. 어쩔 수 없지. 됐어 자, 지금 물이 부족하죠? 그래요. 지금 물을 좀 구입을 할게요. 자, 57개 구입하고, 어, 그 다음에, 아직 뭐 중요한 게 없네요. 일단 내비둡시다. 물이 오면 괜찮아질 거예요. 크, 물 많이 쓰는구나 나중에 물을 얻는, 그 얻을 수 있는 수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 봅시다 자 됐고 클로즈 물이 왔으니까 이쪽으로 제공이 될거예요 자 야채 거의다된것 같아요. 이제 수확의 시간이 왔죠. 이거 워터링 리카어드인데 이 물이 제공이 될 겁니다. 좀만 기다리면 돼요. 설마 이렇게 험하게 끝날 일은 없겠지? 야 개수가 줄어드는구나 야 이거 왜안 오니 이거 파이팅 올릴게요 아이 보탄이 녀석이거 안되겠구만 이거, 이거. 한명 더 고용할까요 음 한명 더 고용해야 될것 같아 자 일단 이쪽으로 가가지고, 이 아이를 한명더 찾읍시다. 자, 얘 스펙 좋죠? 응, 음, 얘를 구용합시다. 오도 한 다음에, 그 로테이션 돌릴게요. 자, 이렇게 죽는 거는 좀 너무한 것같아 이거. 야, 우리가 이렇게 물을 많이 썼는데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근데 이거 하베스트는 누가 하는 거지? 좀 이해가 안 되죠? 야 이제 왔어? 이 자식아! 이... 그래 에 산소 30개 날라갔잖아자 다시 지정을 합시다 그리고 지금 이제 베스터블이더 필요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이게 식량으로 바로 전환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노프로덕트로 바꿀게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아 이건 내비둡시다 자 노프로덕트로 바꿉시다 그리고 전화를 받을 준비를 할게요 well, <웃음> 자 근데 물이 없는 거는 뭐이 녀석도 다알 거예요 like no 자 아이스를 케미컬 no. 리액터를 통해서 물로 yeah. 변환시킬 수 있대요 as as know... 한번 해봅시다 자이 아이는 또 어디다 지어야 될까 일단 이거는 음, 내비둘게요 내비두고 그 다음에 이쪽 라인 이 있죠 이쪽 라인에다가 탐사를 떠날 수 있는 행거를 좀 만들어줘야 됩니다 어... 여기다 지으면 좋겠지만 일단 자리는 안 나올 것 같고 아니면 이렇게 지을까요?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지을까? 여기다 지을게요. 그리고 나서 이쪽에다 ELD를 하나 더 지어야 됩니다. 이쪽도 그 온기 제공을 해야 되니까 일단 하나 짓고요그 다음에 전기가 부족하다 싶으면 그때 그 솔라패널 하나 더 만들고요. 그리고 이거 하나 준비해야 돼요 자, 이쪽으로 가보시면 그 마이닝 드론하고 그 다음에 드론 아니 프로브 있죠 이거 하나씩 일단 주문할게요 중요합니다 그리고 얘들을 컨트롤 할수 있는 그 매니팩처러 두 명을 좀 고용할게요 을 어쩔 수 없으니까 두명다 고용합시다 자 오더 할게요 됐어 이렇게 하고 자 인구 설정 해 가지고 운동시간 안겹치게 배우는 시간 네, 이렇게 하죠 됐어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있죠 여기다가 그 마이닝 드론 관련된 거 하고 그 다음에 프로브 런처. 두 가지 종류의 런처를 좀 지을 거예요. 그쵸? 이거 하나. 일단 조사하려면 이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마이닝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아, 됐어요. 자, 새로운 사람들이 왔으니까 또 시간 설정을 해 줍시다. 어디 갔지? 자, 얘 왔죠? 시간 설정을 한번 해볼게요. 이 아이들인데, 음, 애매하다. 그, 이거 두 명까지는 커버 가능하겠지. 자, 이렇게 하고, 이쪽도 두 명, 두명 정도면 커버 가능하겠죠? 그쵸? 자, 이렇게 합시다. 됐어. 걔들이 이쪽 와 가지고 이거 컨트롤 하기 시작할 거예요. 자, 드론도 배치됐죠? 기다리면 돼요. 그리고 지금 물을 어 그냥 벗어야 되나? 일단 마이닝 드론 완성됐고 좀 기다리면 돼요. 얘또 어디갔니? 보타니스트 이거 잠깐만 제가 시간 조정을 안했구나 자 이거 좀 바꿉시다 자 이렇게 바꿀게요 됐죠. 이거를 좀 바꾸고 싶긴 한데, 음, 그럼 이거를 뺄까? 빼는 게 맞겠죠. 됐어. 그리고, 자,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조절을 할게요. 됐죠. 됐어. 그럼 번갈아가면서 또 작업을 하겠죠. 자, 산소를 빨리 좀 정리해 주십시오. 아, 잠깐만. 그러고 보니까 여기 여기 연결이 안돼 있구나. 이거 바로 연결합시다. 자, 이렇게 연결하고 산소도 연결하면 되겠죠? 됐어요. 그러면 이제 바로 출발할 거예요. 아직 탐사를 안 했기 때문에 좀 기다리면 됩니다. 아니 너 뭐하니 지금 두나띵 이라니 그래 네가 작업해야지 일단은 산소만 좀 유지시키게 하나만 좀 해봅시다 근데 산소를 제대로 생산하는 것 같아 보이진 않아요 일단 인벤토리 한번 봅시다 딱히 없는데? 뭐지? 슬픈데? 이거? 자 산소 산소 공급이라도 해보자 자 이렇게 놓고 여기 아직 탐사 안 떠난 거 같고 테크니션끼리 잠깐만 이네 어디 갔니? 기다려야 겠네요 아마 시간대가 지금 저녁 시간대라 가지고 어... 안할것 같아요 자매니팩츄간 비슷하죠 얘네 좀 시간 바꿀까? 자 이렇게 하고 하고 자, 로테이션을 돌립시다. 너희 덜 시킬 수 있구나, 존내 너. 딱 이렇게 합시다. 자 작업하십시오 지금 우리 급한게 많아요 지금 그리고 일단 아이스 찾으면 아이스만 좀 우선적으로 캘수 있게끔 조치를 취하고요 얘들다 어디갔니? 설마 이거 오프레이터가 필요한 건 아니겠지? 어, 오퍼레이터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이제 그만할게요. 일단 상품을 봐가지고, 물 수입하고, 먹을 거 부족하죠? 21개, 그리고 이것도 한 20개, 산소는 한 200개, 그리고 오퍼레이터 고용합시다. 스펙 좋은 아이들. 분명 히 있을 거라 생각이 돼요. 와 없네. 얘밖에 없네. 난 지금 몇명 있더라 우리. 한 명만 더 고용할까요? 얘까지 합시다. 오더. 이만 이 이거 조절하는데 오퍼레이터가 필요할 거예요. 자, 빨리 도착하시고요 그리고 보타니 와가지고 이거 빨리 컨트롤하고 이렇게. 아니 이거 하다 말고 어디가니 물이 필요한데 어디가 이 자식이 크, 이거 또날라가겠네 이거 좋아요 자, 작동하기 시작했죠. 둘다 이렇게 탐색을 하면서 인베스팅은 성공한 것 같아요. 그쵸? 이거 하나만 더 연구하면 될것 같고 그러면 저게 다 밝혀지는 순간 프로보는 이제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져요. 프로보 어디 갔니? 아직 이거 발견 못했죠? 좀 기다리고 자, 왔어요. 탐사 중. 자, 아이스 70개 가져왔고. 됐어요. 자, 탐그 탐사가 완료됐기 때문에 아까 전 이야기한 대로 프로보는 이제 더 이상 역할이 없죠. 지금 분석다 탐사를 끝냈기 때문에 이거는 끌게요 오잇? 아니아니야 아니야. 파워를 끄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드론으로 컨트롤 합시다 그리고 퍽을 얻었네요 누구니? 아 이거 많이 얻었네 자 퍽퍽 이 아니고 아니고 아니고 이거 아니죠? 얘도 아니고 클리너인가? 클리너네요 제가 실수 확률 그거 좀 낮추고 얘도 실수 확률 좀 낮추고 됐어요 매뉴팩처를 아직 멀었고 못하니 오. 일속도가 좀 늘어나면 좋겠네 민첩어 스테미나 스테미나? 그래요 스테미나 얘는 아직 아니고 그럼 나머지 다 한명 남았네 매뉴팩처럼자 실수 덜하게 됐어 일단 이렇게 합시다 자 어떻게든 잘 버티고 있어요 지금 퀘스트 하나인데 벌써 한 시간이 넘어갔죠 자 이렇게 오래 걸린 건 처음이에요 근데 앞으로 시나리오가 이렇게 오래 걸릴 거면 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쵸? 으으 일단 조금 이다 얼음을 잘 가져오면 해피하게 끝날 것 같아요 자 미리 공간 하나 만들어 놓을게요 자, 어디 쪽을 만들어 놔야 되지? 이쪽에다가 매니팩처를 하나 만들게요. 이 아이죠. 자, 이 아이를 여기다 찍겠습니다. 됐어. 너 일하고 있니? 뭐 왠지 놀고 있는 것 같죠? 드럼 뭐하니? 놀고 있는 것 같은데. 얘 메뉴팩처를 어디 갔니? 어 이제 드디어 작업하네요. 이, 이 자식이 좀 너무 노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산소하고 열기 연결 시켜주고요. 그렇그 다음에 그 리액터 하나 만들어야 되죠. 케미컬 리액터. 하나만 만들어 주시다이 아이죠. 여기다 만들게요. 좋아요. 자, 근데 지금 보시면 데이타임인데 이게 회복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건 좀 지켜봅시다. 만약에 안 되면 그 솔라 관련된 거 하나 더 지으면 돼요. 됐어. 아마 지어야 될것같아 지금 데이터임인데 회복을 못하죠? 해야돼. 하나만 더 짚시다. 솔라 패널 하나 더 질게요. 자, 여기다가 이렇게 쭉쭉 치다 보면 반응이 올텐데 왜 반응이 안 오지? 그래요. 여기다 질게요. 자 일단 만들어놓고 대기합시다. 이쪽에 배터리가 회복이 안되고 있어 데이타임인데 그래서 저거는 만들어질 때까지 좀 기다립시다. 자 그러고 난 후에 서플라이 다시 체크를 할게요. 지금 먹을 거하고 음 아직 부족하진 않아요. 아이 정도면 된것 같아. 그리고 여기서 물 만들면 되죠. 워터 아니, 좀 기다립시다 네, 자 완성이 됐으니까 이제 전기 연결하면 끝 이놈이 여기로 연결하면 되죠 그쵸 이쪽에 지금 연결시켜야 되는게 상당히 많은데 이제 채워지는 속도가 빠르니까 이거 끊고 얘가 얘랑 연결할게요 이게 맞는것같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끊고 얘가 이쪽으로 가야되는게 맞아요 이렇게 해야 돼. 자, 쭉쭉 오르고 있습니다. 보기 좋아요. 음, 안 그래도 할 거야. 자, 워터를 만듭시다. 한 10개 만들어 볼까? 자, 10개 만들어 볼게요. 왜냐면 10개 작업하면 100개가 생기잖아요. 그쵸? 자, 바로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리고 이거 끌게요. 더 이상 필요 없어. 이것도 더 이상 필요 없어. 됐어. 아이고 물이 다 증발했죠. 아이스들 다 어디갔나? 라이스는 얘가 열심히 캐고 있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자, 계속 만듭시다. 오케이. 벨드? 아니야, 괜찮아. 좋고. 지금 물이 다른로다 들어가고 있어서 그런 것 같죠? 취소합시다. 취소할게요. 취소. 됐어. 해제하고 해제하고 됐어. 지금 물이 다른 수적으로 계속 들어가고 있어서 지금 문제가 있는 거야. 오케이. 근데 산소는 해도 되잖아. 산소는 해도 될것 같아. 자, 좀만 기다려봐. 그리고 이게 어디로 연결돼야 되죠? 이거 좀 봐야 되겠는데? 워터 자 이거 끊고 이것도 이쪽에 연결이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이쪽 밭이랑 연결되어 있으니까 뭐 안되죠? 이건 좀 기다립시다. 됐어. We have serious problems. What h a p 아, 이전 그래. 메테오? 그래. 자, 메테오 관련된 거를 좀 준비를 하긴 해야될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 좀 얘기를 들어봅시다. 자, 아머리도두개 만들고 그다음에 아머로더 다섯 개 만들고 쉽지 않네요, 그렇죠? 자 일단 여기다가 아머리 두개 한번 지어보죠. 아니면 얘네들은 좀 새로 공간을 만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어디가 좋을까? 이쪽 라인에서 그냥 만들까요? 그래도 될것 같긴 해요. 자 한번 해봅시다. 디펜스쪽에 아머리가 있죠. 아머리는 뭘까요? 아 여기다가 장비들을 설치하는 거 같구나. 그래 일단 그렇다 치고 이거 두개 만들어야 되죠. 두개 만들고 전기를 얼마나 쓸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쪽에다가 배터리 를 하나 만들 겁니다. 이건 좀 봐야 돼. 그래서 자 스몰 라이프 서비스 이 아이를 좀 만들어줄게요. 자, 이렇게 해줄게요. 자, 속도 빠르게 하고, 대개 해볼게요. 그리고 지금 자원들이 모자라죠? 또 수입할 준비를 합시다. 아머 로더라고 돼있죠? 이거 그, 장전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거를 맥스 한 200개 정도 구입을 하고, 이거는 상관없을 것 같고, 지금 먹을 거 24개니까 26개, 이것도 한 20개. 자 이것도 좀 주문합시다. 한 100개 아니 잠깐만 한 30개 정도 주문할까? 비싸긴 한데 그쵸? 아 어, 이렇게 주문할게요. 됐어. 으 너무 비싸요. 하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 완성되면 그 열기하고 그런거 설정해야겠죠? 좀 기다릴게요. 자, 그리고 솔라펜 하나만 더 만듭시다. 그때까지 기다릴게요. 응, 음, 왔다. 나 이거 하나 더 지을게요. 제 이렇게 지어주고 이건 여기다 연결하고 여기서 전기를 이렇게 공급할게요. 여부터 시작해서 됐어요. 이게 아무로도데 최소 5개 설치해야 된다니까 좀 기다려 볼게요. 충전기 그리고 두개 지어야죠. 됐어요. 그거 만든 다음에 빨리 일일로 오렴. 시간 없다. 오고 있죠? 자 바로 연결합시다. 파워를어 연결되어 있네요. 여기 는 것도 완성되면 바로 작업을 하면 될것 같아요 됐어 하다 말고 어디가니? 자 그러면 이 아이는 이제 열기하고 이런 걸좀 관리해야 될 겁니다 히트 여기 그리고 여기 공기도 여기 여기 일단 이렇게 하고 나머지 거 완성되면 걔는 이쪽으로 보낼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아무로도 다섯 개 만듭시다, 바로. 일단 나눠서 만들게요. 다섯 개 만들고, 그 미사일 연처도 다섯 개 만들어야 돼요. 참 쉽지 않죠? 자원을좀더 준비를 해야 되나? 전기 전기 전기 전기 이쪽으로 끌고 와야 돼. 자 이제 런처도 만들게요. 자 디펜스 쪽에 보면 2레벨 런처가 있죠? 그쵸? 이거를 다섯 개 만들어야 된다? 순차적으로 만들게요. 하나 둘, 셋, 넷. 그 나머지 하나는, 그냥 이쪽에다 찍을게요. 다섯 개. 됐어요. 자, 아무것 없다고 참 난리가 났는데, 거의 다된것 같죠? 생각보다 좀 오래 신가이딩이 걸렸는데 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구는 계속 이렇게 이어질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기다리면 될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마지막 캠페인이나 그때는 모든 장비들이 다예금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 암호가 없으니까 지금 아무를 달라고 뭐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연결해야겠죠? 로지스틱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쵸?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연결해야 돼요. 됐어요. 자, 얘도. 이렇게 연결하고. 얘두개 남았습니다. 이쪽도 만들고 있고. 어디갔어? 아 왔네요 자 연결합시다 연결해야 돼요 자 로지스틱스 선택한 다음에 어? 안되죠? 한명당 하나 연결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가 연결돼야 됩니다. 그쵸? 그리고 나머지 하나 이아이 놀고 있죠. 이 아이는 여기요. 됐어요. 크으 크네요. 그러게. 별일 없길 좀 빌어볼게. 그리고 암호가 좀 모자랄 수도 있으니까 한 10개 정도 더 수입을 할게요. 일단 그렇게 하고 더 이상 필요가 없겠죠. 일단 이 정도로 준비하고 이것도 만약에 대비해서 100개 정도 더 구입을 합시다. 됐어. 모두 끝. 이게 마지막이길 빌어볼게요. 자 메트어택이라고 되어있죠. 아마 얘들이 자동으로 공격하긴 할거예요 그래서 좀 기다리면 될거예요 으... 마이 아프죠? 근데 얘들이 좀 죽긴 했어요. 뭐 어쩔 수 없죠? 근데 이거를 막긴 해야돼. 근데 뒤에서 올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쵸? 아 이거 좀..그런데? 자 그래도 잘 막았죠? 후..다행입니다. 죽은 두 명은 좀 안타깝긴 하지만 뭐..어떻게 든 되겠지? 자, 이렇게 해서, will be 어, 여섯 번째 캠페인이 team. 이렇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오, 어, 생각보다 오래 걸렸죠? 아마 다음 미션은 더 오래 걸릴 거예요.